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망망대해 속 평화로운 무인도입니다. 일반적인 지형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난파선이죠. 이 구조물은 누군가가 건축한 게 아닙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난파선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었고 풍파에 휘말려 해변에 버려져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야생에서 살아가는 플레이어들이 이 난파선을 보게 되면 신기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데요. 난파선은 배가 파손되면서 선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난파선 내부 창고에는 철괴나 금괴, 선원들이 먹다 남긴 농산물, 석탄, 화약 같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가끔 귀족들이 사용하다 버려진 난파선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난파선은 한번 탐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난파선 내부에 있는 보물지도를 얻게 되면 오버월드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해적왕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함모에는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남파선은 대체로 바다 깊은 곳에 침몰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나 드라운드의 공격으로 위협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